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로설아김설라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말더듬을 통제하는 것과 통제하지 않는 것 무엇이 더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더듬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은 어,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상황에 맞춰서 가르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대1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야 절대적으로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 학생에게 맞는 것에 대해서 보고 어,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통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내가 말을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말을 더듬는데 막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말 속도가 막 바바바바바 막 나가고 말을 더듬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통제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말에 더듬을 것 같으면 조금 그 순간에 말을 좀 천천히 하셔라 호흡을 부드럽게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통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유형은 뭘까요 네, 이미 그런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노톤에 호흡도 너무 이렇게 갇힌 듯한 느낌의 말 속도가 매우 느린 듯한 느낌으로 억양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께는 저는 긴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을 때문에 긴장 아닌 이완을 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말은 긴장과 이완이 매우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긴장과 이완이 매우 잘 호응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긴장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완을 하는 거고 이완을 했으면 또 긴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을 때 말의 유창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어떤 통제력, 긴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게 바로 긴장하는 법, 어느 정도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잘 통제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미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를 다시 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왜냐면 너무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창해지지가 않고 그 안에 갇혀서 너무 힘들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힘듦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이거를 다 통제를 풀어내죠 그러면은 말의 속도를 바꾸고 악센트를 넣고 그 다음에 쉼 포즈를 막 사용하는 것을 막 넣어서 이 철저하게 통제된 이 모든 말의 습관을 막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미 통제가 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유창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 말은 말더듬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분들은 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는 느끼거든요 아 비유창성이 늘어났구나 느껴지는데 그래도 저는 그 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할때 적용해야 하는 이 모든 패턴을 적용해서 말의 스피드도 좀 살려 보시고 또 천천히 할땐 천천히 해보시고 이미 통제하는 법은 아니까 천천히 했다 그러니까 강 약을 주는 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강과 약의 흐름을 알기 시작하면 유창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냐 어,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에 맞춰서 통제하는 법을 안 상태에서 통제하지 를 않는 법을 익혀야 하고요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말의 유창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꼭말 더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학생들 면접 보러 뭐 와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다 보면 은 계속 버벅버벅 될때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통제를 해서 정확한 주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주어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목적어나 서술어나 그 다음 말들이 와서 정확하게 와서 붙어야 되고 그 다음 말이 와서 정확하게 붙었으면 그 다음에 조사를 정확하게 찾아서 붙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호응을 이뤄서 가져야 되고 당연히 말의 스피드가 높아졌다면 이 스피드에 맞춰서 또 늦출 줄도 알아야 말이 명료해진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제와 유창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막 제목이 통제하는 법, 뭐, 뭐, 통제를 푸는 법,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영상 안에서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이게 통제에 관한 내용이구나. 아, 이게 이제 이완이나 풀어주는 것들, 강조어나 뭐, 이런 쉼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좀 아시면 좋겠고, 어, 스피치 하는 법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어 이런 건 생각하셔야죠. 내가 지금 통제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완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거는 구별하셔서 이미 이완되어 있는데 이완하는 거더 하시지 마시고 이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긴장하는 법에 대해서 통제를 해서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하는 거고 너무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완하는 법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